안녕하세요 랑스영입니다 드디어 4차 공동구매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공동구매 때 구매 못하셨던 제품들과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새로운 제품들을 추가했는데요 앞으로도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랑살리 카페에 신청해주시면 최대한 좋은 혜택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분들과 좀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개선했는데요 앞으로 카페를 통해 많은 혜택과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행사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은 5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총 6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공동구매 할인 코드는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할인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랑살리 카페에 남겨드릴 예정인데요 카페에는 조금 더 일찍 공개할 예정이니 빠르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공동구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아큐라 베이트릴 입니다 이 제품은 베이트릴 브랜드로 유명한 솔로킹사의 7점대 베이트릴인데요 제가 리뷰하려고 준비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제품인데 이번에 공동구매를 통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릴은 7점대와 8점대 두 가지의 기업이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8점대 베이트릴은 재고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7점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제품은 민물용으로 출시된 베이트 피네스 릴인데요.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쉘로우 스풀 버전으로만 출시됐었는데 제가 제조사에 쭈꾸미용으로 일반 스풀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해서 일반 스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구 제품은 쉘로우 스풀과 기본 스풀이 같이 포함된 더블 스풀 옵션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실로스풀 같은 경우는 민물에서 배스나 쏘가리낚시에 쓰기 좋고 기본 스풀은 선상에서 쭈꾸미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외관 프레임은 카본 소재로 만들어졌고 안에 내부 기어는 독일제 특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것이 특징인 제품인데요 제가 직접 재본이 137g 으로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베어링은 총 12개의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 스무스한 릴링감을 느낄 수 있고요. 드래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나는데요. 하이와 200 제품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와 제품보다 더큰 드래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외관과 품질은 웬만한 10만원대 제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세한 재원은 상점의 상세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옵션은 좌핸들과 우핸들 더블스풀버전으로 준비했고 공구코드는 총 200개의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할인가는 39.47달러 원화로 약 52,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은 제품이니 빠르게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제품도 솔로킹사의 하이와200 베이트릴 입니다. 이 제품은 이미 여러번 소개해드렸고 공동구매에도 단골로 나오는 제품인데요. 그만큼 검증된 제품이라 따로 제품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품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예전 리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옵션은 우핸들, 좌핸들, 딥스풀버전으로 준비했고 공구 코드는 400개를 준비했습니다. 워낙 인기있는 제품이라 이번에는 좀더 여유있게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최종 할인가는 25.52달러 원화로 약 34,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제품은 오스칼트 쭈감로드입니다이 제품 역시도 지난번 공구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고 추가 요청이 많았던 제품이라 이번에도 추가하였는데요 지난번에 M때 재고가 없어서 다음번에 추가하기로 약속드렸었는데 이번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은 M때 ML때 두가지 옵션을 준비했고 공구 코드는 총 250장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할인가는 22.31달러 원화로 약 2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헌터 원투낚시대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제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원투낚시대도 추가해 달라고 하셔서 이번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품도 워낙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 많은 수량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재고 확보가 되면 추가 수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4.2m와 5m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준비했고 공구 코드는 85개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할인가는 4.2m 14.69달러 5m 16.99달러 원화로 약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의 리뷰는 우측 상단에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품은 캠핑 낚시용 의자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이나 낚시 같은 야외 활동을 할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수납이 용이해서 간편하게 차에 넣고 다니시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하중을 받쳐주는 프레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설계되어 있어 최대 1 5 0 k g 까지 거뜬히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제품인데요 설치도 간편하고 휴대성도 용이해서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옵션은 등받이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 공구 코드는 총 200장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가격은 등받이 없는 버전 11.01달러 등받이 있는 버전 14.85달러 원화로 약 만원대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면 공동구매 제품은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공구 코드 수량이 다 소진되더라도 기본 행사가 자체가 평소보다 저렴해서 금방 품절됩니다 그래서 코드 없이 구매하셔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할인을 적용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 적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행사가 시작되는 5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네이버 카페 랑스알리에 각 제품의 상점 링크와 할인 코드가 업데이트됩니다 혹시 공동구매가 처음이시라면 고정댓글에 있는 낭살리카페의 할인코드 적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놨으니 해당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좀더 여유있게 수량을 준비했지만 워낙 인기있는 제품들이라 금방 품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사가 시작되면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행사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추가로 낚시용품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같은 일반 제품들도 공구를 진행 예정이오니 제가 따로 운영하는 부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공동구매를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소리가 작은, 자신... 어, 작은 소리인데? 불러? 여기가 크다고, 불러가 크다고. 어, 뭐야?